결국 지금의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은 저점 인식을 가진 수요자가 규제 완화를 활용해서 매수에 나선 거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 금매물 위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었고 금매가 다 소진되면서 호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 단기 저점은 종료됐다는 라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저점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2022년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는 금리의 급등이었습니다 미국이 22년 하반기 0.75 자이언트 스텝으로 연속적으로 금리를 올려왔고 우리나라도 맞춰서 금리를 올려왔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코로나 이후에 제로금리로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이 금리에 오르는 속도 자체도 빨랐고 배율 자체도 굉장히 높았다는 라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빠지면서 시장금리가 빠지는 것보다 기준금리가 빠지는 게더 속도가 빨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차이가 만들어지고 그게 금리 인상기에 맞물리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폭발적으로 올랐는데 시장금리 차이는 유지되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차이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까지 올라오니까 시장금리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높은 수준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월세가 상대적으로 싼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고 전세가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로금리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파죽지세로 올라왔던 21년과 정확히 상반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21년엔 급등, 22년엔 급락. 전세가가 추풍낙엽으로 떨어지니까 연쇄적인 반응들이 시장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세 금액이 낮으면 이 전세라는 것도 부채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추가로 만들어 내야겠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다른 주택을 처분하면서 이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다주택자는 대출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게다가 금리가 높으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도 당연히 적겠죠.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도 적고 시장의 악순환이 패턴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계속적으로 하락 패턴이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난 2008년에서 13년까지 거의 30% 에서 넘게 떨어졌던 게단 5개월 만에 빠진 단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추가로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반등을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지금이 단기 저점이 지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급락을 만들었던 원인들이 지금 다 하나하나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게다가 3월부터 시작하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금융 완화 이게 저는 시장의 단기저점을 말끔하게 해소시키는 데큰 몫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 시장금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차이가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정부가 나서서 이 시장금리 제어를 하고 있고 예, 기준금리가 떨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떨어져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처럼 착시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원래는 40%밖에 해주지 않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이제 70%, 60%까지 빌릴 수 있게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두배입니다두배 거의. 두배 원래 필요한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 금융규제 완화로 인해서 절반 정도만 있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주택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DSR이 풀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고 라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세상에 돈 많으신 분들 많습니다 DSR 적용돼도 LTV가 이렇게 완화되면서 자금을 융통시킬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 뿐만 아니라 이번 특례보금자리론 여러분들이 무시하던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DSR 무시잖아요? 안 보잖아요? 자 이거 이용해 가지고 지금 수도권 거래하는 수요가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서울의 월별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말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자 금리가 급진적으로 올라왔던 시기가 바로 이때죠 네, 8, 9, 10, 1 1 10월 거래량 보시면 559건입니다 자 근데 지금 1월건 보시면 1108건 나오죠 지금 1월이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설날 이후에 거래가 확연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상회된 수치로 거래량이 찍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수치만 보더라도 22년 1월보다 높은 수치고요. 그리고 집계가 다 완벽히 끝나는 시점에는 훨씬 이보다 높은 수치가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수치만 보더라도 1 0월의 바닥인 559건을 비례했을 때 2배가 넘는 수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수치만 보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 이후가 중요하겠죠. 과연 여기서 추가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은 거래를 분석해 보면 됩니다. 자, 이전에도 그렇지만 이 패턴이 상승으로 바뀔 때 시점에 가장 먼저 거래가 되는 것들이 이 정비 사업 관련된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오래된 30년 이상 된 구축이죠. 자, 그래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거래가 먼저 증가한 다음에 그 다음 기존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 패턴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1월에 이 거래량을 분석해 보니까 이 오래된 구축들, 30년 이상의 재건축을 보는 아파트 단지의 거래비중이 확 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자, 다수의 완화책 중에 대출 완화가 가장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들이 딱 걸리는 금액대가 있어요. 자, 근데 전 가격대 재건축 아파트가 굉장히 메리트 있어졌습니다. 원래는 이 재건축 투자하면 돈이 엄청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출이 뭐 하나도 안 나왔었으니까. 근데 15억 초과 아파트의 경우 대출이 가능하게 12월부터 바뀌었고 그리고 또 특례보금자리론, 9억 이하의 아파트 강북의 재건축을 노릴 수 있는 단지들도 이 9억 이하의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으면서 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살수 없는 아파트인데 살수 있게 바뀌었다고요 원래 가격도 비싸 대출도 적거나 아예 불가능해 그랬던 상황에서 지난 22년 하반기 이후에 가격이 충분히 떨어져 주고 또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게 돼요 가격은 떨어지고 대출은 많이 받을 수 있대 그럼 필요한 내 돈은 어떻게 돼요?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30년 초과된 구축의 거래 비중이 20%가 넘어가는 수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까도 앞서 설명드렸지만 상황이 바뀔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현상이 이런 30년 이상 구축 정비사업을 타겟으로한 아파트 단지부터 거래가 늘어나고 그다음 기존 아파트로 거래량이 옮겨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과도이에요 여러 규제 완화들 특히 12월, 1월 금융 완화 세게 들어갔고요 앞으로 추가도 금융 완화 세게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빨리 빠졌어요 저점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특히 수도권에 많이 떨어진 급락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살아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결국 지금의 거래량이 의미하는 것은 저점 인식을 가진 수요자가 규제 완화를 활용해서 매수에 나선 거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금매물 위주로 거래가 될 수밖에 없었고 금매가 다 소진되면서 효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 단기저점은 종료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저점이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단기저점 이후에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주목하면 좋을까 첫 번째 강남에는 대량 입주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개포동도 지금 입주장 시작됐고요. 추가로 개포동에 입주할 단지가 꽤나 많습니다. 꼬마아이라 반포, 잠원 그리고 방배, 둔촌주공 순환으로 지금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주목 포인트는 24년의 단기세율 인하예요. 자, 지금 현재 단기세율이 70%, 60%잖아요. 자, 이게 24년 1월부터는 인하돼서 1년 미만일 경우 45% 1년 이상일 경우에는 6에서 45% 로 바뀔 예정이 돼 있어요. 이것도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큰호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자세 번째와 네 번째가 아마 23년에 이루어질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강남 3구와 용산의 규제지역 해제. 이게 해제되면서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결이 좀 비슷한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해제입니다. 자근데 중요한 게 지금 반등이 나오잖아요. 지금 반등이 나오고 단계저점이 끝나는 이 국면에 이것을 바로 연속적으로 풀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도 이런 여러 완화책, 금융 완화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고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면 아마 강남 3구 용산 푸는 것, 토지거래 허가구역 바로 풀었을 텐데 지금 수도권의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죠. 특례보금자리로 이용한 것도 10조가 넘어가고 재건축 거래 비중도 늘어나고 자, 이런 상황에서 규제가 추가로 해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렇다면 이 단기저점이 종료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시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지금 저는 추경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매가 거래가 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효과가 올라온 단지들이 꽤나 많습니다. 자, 이때 따라서 추경매수를 하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하다. 추가로 실이 지났을 때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실거주자라면 이런 높아진 주택담보 비율을 활용해서 진입한다면 내가 필요한 돈이 적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은 맞으니까 네, 금리만 문제겠죠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투자라면 투자라면 실거주가 아니면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세가율이 50%대 밖에 안 되니까 특히 강남은 40%대 밖에 안 돼요 자. 게다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이후부터 강남의 대량순환 입주장이 시작돼요. 다 3000세대, 7000세대, 3000세대 다 이래요. 이 입주장이 시장에 어떤 타격을 입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투자로 보자면 이런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자금이 많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더 미래를 보는 거죠. 정비사업에 대한 신규 패러다임의 변화 그게 뭐냐면 투자시장에는 큰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굉장한 과도기예요큰 돈을 벌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되던 게 이제는 되는 부동산들이에요. 자 원래는 일기 신도시 어땠습니까? 재건축이 안되는 아파트였어요. 근데 재건축이 안되던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으로 코스를 받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서울도 원래는 재개발이 안되던 노후도 원래는 67% 이상이 필요한데 57%만 있으면 재개발이 가능한 시대로 바뀌고 있어요. 자 안되던 것이 이제 되면 가치가 급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미리 알아차리고 시간을 녹이는 게 진정한 투자죠. 여러분 지금 아파트 전세가율 50%대 밖에 안된다니까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률은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여기 투자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 이럴 때일수록 작은 자금으로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정도 가치 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가치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배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치가 바뀌는 부동산 안 되던 것이 되는 정비석 패러다임 여기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하단에 첫 번째 제가 남긴 댓글에 이 파란 부분을 누르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시면 전략뿐만 이 아니라 1억 미만으로 끝낼 수 있는 정비사업지에 대한 분석,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려드립니다.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놀라무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